뭘 봐? 목소리 좋은 여자 처음 보니? 랩지 <웃음> <웃음> 오! 어, 공명님 감사합니다 25,000원 후원 아! 어, 여신님 오셨다 오 감사합니다 공명님 짱이야 공명님 짱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영탁씨에 빠져가지고 영탁씨 영상을 보느라 약간 회춘하는 기분이야. 이 우울한 감정을 영탁씨 영상으로 다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덕질하면 끝이 없게 덕질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탁씨 영상을 몽땅 다 찾아보고 나 심지어 이거 봐봐. 나 지금 스밍도 하고 있다고? 에이, 이 시간 지금 스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탁님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스밍은 제가 태어나서 딱두번 해봤는데 저희 첫 아이돌이었던 우리 H.O.T. 오빠들이 나왔을때 재결합해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스밍하고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아이돌들 덕질을 했지만 스밍까지 한건제두 제, 제 번째예요 아, 그리고 심지어 벨소리도 바꿨어 통화 연결음도 바꾸고 지금 심지어 팬카페까지 가입했잖아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좀 젊은 분들도 많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온라인 세계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영상님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또 어려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좀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팬카페도 가입하고 그랬다니까 이번에 그 미스트로 구찌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찌 <웃음> 달력을 샀지 영탁 패키지를 사고 임영웅 패키지에게 보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뭐해? 그래서 나 그냥 집에 있지 그랬더니 니 무슨 영탁 팬클럽 가입했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팬카페 가입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지?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엄마 폰에 제 아이디가 로그인이 돼 있나 봐요. 저한테는 안 오는데 엄마 폰에 계속 알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글을 쓸 때마다 <웃음> 그래서 제가 글도 맘 편히 지금 못 써요. 박지를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막걸리 한 잔이 조금 있으면 천만 분데 조금 무질러한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천만두고좀 기념적이잖아요 빨리 천만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언니 5월 달에 영상 막걸리 출시한대요 저는 막걸리를 먹지도 않는데 집에다가 시키려고 제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드리는 비공개인데 나중에 볼 영상에다가 영탁 폴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예 이제 하나 만들어놨죠? 영탁 폴더. 제가 영상을 막 보는데 본 채널에서는 노래 부르는 이런 영상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 게 많이 없고 예전에 활동하던 뭐 행사 영상 본인이 찍으신 건데 본인 채널에는 없는 그런 영상들이 진짜 온 채널에 진짜 점처럼 분포돼 있어요 모래알처럼 나 이거 영상 보고 싶은데 하고 그걸 찾아보려면 진짜 온 유튜브를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아예 영탁 폴더를 만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안 넣었고 보고 싶은 영상들을 추가해 놨지 그래서 188개를 담아놨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 중에서 누나가 딱이야간한 100개 될것 같아 내가 볼땐 아니 처음에는 막걸리 한 잔으로 좋아했는데 와 노래를 어쩜 저렇게 맛있게 부르지? 어쩜 저렇게 노래를 맛깔스럽게 부르지? 근데 그 후에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파다파다파다 파다 파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가서 구독도 하고, 막 인스타도 막 팔로우 하고, 하트도 다 누르고, 막 팬카페 가입하고, 막 가입 인사 쓰고, 막 유튜브에서 다 뒤져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치이는 게 이분이 트로트를 잘 하시는데, 제가 약간 락발라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전년이 다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성의 어떤 노래들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너무 잘, 약간 락빌이 있으셔. 창법 자체가 약간 락처럼 부르고 발라드 할 때는 또 발라드같이 부르고 의외로 생뚱맞게 랩도 잘 하시더라고요 트로트를 또 가면은 또 완전 트로트야 어좀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춤선 예쁜 아이돌 노래 잘하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노래로 빠졌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약간 몸치인데 이상하게 춤선이 예뻐 그러니까 춤선 예쁜 몸치랄까?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게 되게 또 약간 매력 있더라고요 아시죠? 되게 미묘한 행동에 미묘한 아주 댄스 뭔가 아이돌처럼 딱, 딱, 딱, 딱, 딱. 이런 거에 치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살짝 어깨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 춤선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냥 사람이 좋아 보이면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이분은 되게 그냥 인간적으로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디션 경영장에서는 다 라이벌같이 생각되고 내가 쟤를 이겨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뭔가 영탁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트로트 가수가 다 함께 그냥 가는 동료라고 생각해서 경연이라기보다는 우리 잘하자 이런 마인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은막 가서 걱정해주고 그리고 뭔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살면서 점점 쪼잔해질 때 있잖아요 친구가 얄밉다든지 남편이 얄밉다든지 뭔가 무지 굉장히 사소한 별것도 아닌데 쪼잔해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또 그걸 보면서 오 맞아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좋아지게 된 그런 거 같아요 영탁님 이스타일 댓글 다신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아침 새벽부터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까 좀 고민 고민하다가 글을 잘못 달겠더라고요, 약간. 관심종자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그건 못 달고 그냥 에 그랬지. 영탁님 계좌를 돌아가 말지. 아니야, 보지마! 나의 행정을 찾아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영탁님 DM도 봐요, 좋아요 눌러주신다는 어 부끄럽게 그런 걸 어떻게 보냅니까? 바쁘신 분한테 저는 그냥 노래 좋아하고 혼자 열심히 스밍하고 <웃음> 어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이제 카페에다가 공유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러면서 올려서 같이 보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영탁씨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팬카페 가입? 멜론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고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는 것도 아유, 추천 추천 나! 내 동료가 되라. 나랑 같이 영탁 덕질하자.